또벤티지 마시고 <목소리> <목소리> <으움>, 맛있다. 진짜로 넉넉보는데 시간 밖에 못했어요. 먹자 베이크드 티라미스. 오. 다 먹을 거고요. 이것도 먹을 거고요. 자갈이. <웃음> <거고요. 웃음> 아 <아니>, 이거 뭐니 <뭐하게> 뭐니. <웃음> 이게 뭔데? 이거 이게 뭔데? 아니, 이거. <웃음> <왜? 웃음> 펜션올가갔습니다 어, 어 맞네요. 내가 쓰는 그거 같은데. 이게 뭐예요? 어? 흰색인데? 아 립밤. 립밤 립밤. 아 매출 아. 모르니까 립밤으로. 들어. 아. 아. 그래. 자 세치입니다. 이렇게나 많아. 와 이거 야 이거 완전 그거다. 메인 샷어 섬네일샷이다. <웃음> i s the a l t h t o n e 네,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줄까요? 응, 어, 아니야, 계세요. 진짜 추워가지고 도망 신주쿠에 있는 거 아니야? 어머 이거 략거죠나 아, 신주쿠 적혀있네 어디야? 어디야? 그럼 뭐.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겠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거 먹어봤어? 붐베이? 아니? 뭐야 저거? 군베이라고? 아, 봄베이 <웃음> 귀는 열어봤는데? <웃음> 했지 뭐. 뭐안 죽겠지 네. 아 오빠 그거 했어 백신? 어나 했어 뭐 했어? 얀센이야? 얀센 아 그거지 오. 그 예비군이라서 그렇지 응, 맞아 응. 교육기관 종사자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도 혼자 아니 근데 지금 화이자를 신청했는데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화이자가 제일 이렇게 많음 그래가지고 이게 음. 뭐였지 리베리코 리베리코 오 오빠 모자이크 했어? 응, 응. 아이번에 나는 아, 이번엔... 오늘 샐러드집까지 sell the c 샐러드인가? 어디? u t o 어 t 거보고 a 어어 r I l o 어 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거 o v e it. I 어, 일본 느낌 나 어, 여기 살면 진짜 좋겠다. 음. 바로 앞에 스타벅스 진짜 큰거 있고. 아, <웃음> <딱> 여기? <웃음> 나는 약간 수색권이면 되거든. 아, 진짜. 우리 진짜 수색권이라서 너무 좋아어 <웃음> 음, 그니까. 우와 우와 이쁘다 저 약간 고층 아파트보다 이런 맨션 느낌 나는게 더 이쁜 것 같아 아씨 이래야겠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? 이 정도면? 너무 감다 신축이랑 너무 비슷해. 그런가? <목소리> 8시 반 정도. 빨간색 입고는 상춘의